망천리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컨테이너 있는 땅이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지목은 대지나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곡식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구이하셔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시다가 주택부지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도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나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에 수도와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와 수도, 컨테이너,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흥례읍 망천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97제곱메다 60평입니다. 도로는 잘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금폐율을 60% 용적률 250% 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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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지목공인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